기즈부입니다. 오늘은 밥솥 청소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밥솥 구석구석을 좀 닦아 보도록 할 건데요. 손때라든지 이물질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간단하게 닦는 방법, 이물질 제거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부 세정을 위해서 물을 2인분 정도의 양이나 아니면 자동 세척 줄이 있으신 분들은 줄 정도 물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식초를 2스푼 반 정도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넣어주신 후에 자동세척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자동세척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이 치사 버튼을 눌러서 이용해 주시면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우선은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내부에 이 이렇게 다 서져 있어요. 이럴 때 닦아내 주시면 훨씬 쉽게 닦으실 수 있거든요. 이쪽 부분은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닦아내 시는데요 자주 뺐탁켰다 하시면 오히려 압력이 잘안 돼서 밥이 좀잘안 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자주 안 해주셔도 되고요. 가끔만 해주시면 되고요. 수시로 닦으실 부분은 이쪽 앞쪽 부분을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 당겨서 빼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서 닦으시고 다시 끼실 때도 이렇게 보신 다음에 끼시면 되세요. 우선 수를 뿌려주세요. 그런 후에 마른 거즈나 생조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닦을 때는 구석구석 이쑤시개나 손이 안 닿는 부분의 이쑤시개나 뾰족한 걸로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충분히 깨끗이 닦이거든요 네,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뾰면는 부분도 이쑤시개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면 생각보다 때가 많이 일어나서 보인거든요 훨씬 깔끔하게 한번쯤 해주시면 좋고요. 이추가된 경우에는 맨 위로 잡아 당기셔서 빼주시면잘 빠지시고요. 진짜 빼보니 많이 더러운데요. 네, 이제 다 모아서 다 빼서 닦아내 보도록 할게요. 다 모아서요. 한꺼번에 물에 담가 주시고요. 수연산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좀 따뜻한 물에 이용해서 20분 정도 불려주도록 할게요. 도한 번씩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판그의 패킹 안에 또 숨은 때들이 있거든요 이으시게로 빼서 닦아내주시면 훨씬 좋겠죠 윗부분 같은 경우에도 구연산수 묻혀서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찌른데가 있으신 분들은 살짝 긁어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추부터 닦아보도록 할 건데요 추가 너무 새감해서잘안닦일까 어, 걱정하시는 분들은 철수세미를 이용해서 닦아내주시면 생각보다 깨끗하게 변하거든요 다시 물기를 말린 후에 다시 원상복귀 해주도록 할게요 식초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물을 받아서 다시 한번 세척이나 투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